자 먼저 비행기가 지나갈 때 스트로크 점선으로 이 모션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플릿을 가지고 어 만드는 거죠. 스플릿. 그리고 트림패스와 함께 또 매트 작업을 해서 어 이렇게 이제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컨트롤 렌. 그리고 1901080 사이즈로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에서이 비행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음, 크기 스케일이 좀 작으면 스케일을 살짝 키워도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각도를 우리가 이제 작업하기 편하려면 얘 각도를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먼저 뭐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좀 맞춰 놓는 게 좋겠죠. 날개 뒤에다가 펜 툴로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컬러. 그리고 스트로크의 굵기를 줄이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점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shape, stroke에서, uh, 어, dash라는 메뉴를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점선이, 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dash의 값을 움직이면 간격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offset을 사용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했었죠. 그럼 지금은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값이 들어가면 안 되고, 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끝이 또 살짝 부드럽게 라운드가 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라인 캡이라는 부분을 어, 라운드 캡으로 해주면 끝이 라운드가 되고요. 이때 이 옵셋이라는 이 값에 익스프레션 어, 옵셋이라는 시계 아이콘을 알트 누르고 클릭하면 익스프레션이 나와서 타임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타임 곱하기 값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0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해주면 얘가 이렇게 뒤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플레이해보니까 너무 빠르죠 그러면 마이너스 뭐한 절반 속도 500 정도만 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진행하는 효과가 나오겠죠 음. 그래서 이 속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하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하나를 더좀더 더 짧게 좀더 짧게 이렇게 뭐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 여기는 이 shape 그룹을 복사해도 되겠죠 shape 그룹을 Ctrl D 복사해서 어 얘가 가지고 있는 선의 그 위치를 어 밑으로 이때 이동할 때는 당연히 패스를 선택해서 옮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선의 길이는 얘는 좀더 짧게 그러면 이런 식어 모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때 얘는 비행기보다 아래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얘를 하나 더 컨트롤 D 복사해서 이제 이 반대쪽으로 얘가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니까 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면 어, 트랜스폼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때 보면 여기에 플립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포토샵 일러스트하고 똑같이 플립 버티컬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어, 플립이 돼요. 리플렉트. 자 그러면 바로 이런 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거죠. 자 그러면 이 두개의 라인은 항상 저 비행기 를 따라다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페런츠를 걸어주고. 그럼 이제 이 비행기가 움직이면 저 선은 항상 같이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쪽에서부터 이제 포지션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면 되니까. 자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시간을 이동하고 얘를 옮기고 또 시간 이동하고 옮기고. 음. 시간 이동하고 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시간 이동해서 얘가 이제 이 가운데서 나타났다가 절이 갈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핸들을 움직여서 이 부드러운 곡선의 모양을 한번더 수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 이동할 때 얘가 항상 처음에 위치시켜놨던 그 머리 모양이 머리의 방향이 음, 이쪽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안되죠. 어, 항상 이 선을 따라서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행기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트랜스폼에 들어가보면 오토 오리엔트라고 있죠. 음, 자, 오토 오리엔트에 들어가서 오리엔터 롱패스라는 메뉴를 체크하면 저비행기 방향 진행 방향에 따라서 회전이 된다고 했었죠. 자, 오케이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진행 방향에서 이 위치는 각도만 잘 맞지 않으면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모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속도감. 처음에는 조금만 더 빠르게 그 다음 마지막은 조금 더 느리게 돼요. 이때 이제 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완전히 안 보이는 것보다는 살짝 뭐 날개라도 이렇게 조금 더 겹쳐서 보이도록 해주면 좀더 지루함을 덜 느끼게 되겠죠. 완전히 없어지는 것보다는 자, 이 솔리드는 맨 아래에다가 또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새로 만들어 놓은 이 솔리드에다가 어, 이펙트 중에서 스플릿 SPLIT. 스플릿 즉 CC 스플릿이라는 이펙트인데 어, 얘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플릿이라는 이 값을 높여 놓으면 얘가 이렇게 어, 열리게 되죠. 이때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 얘가 엔드 포인트 즉 포인트 A와 B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A와 B의 포인트가 이렇게 멀리 이동하면 열리게 되는 거고 얘네들이 같은 위치가 있, 있으면 이렇게 닫혀있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얘가 밖에 쪽 안보이는 쪽에 있다가 그럼 이 포인트도 즉 B라는 포인트죠 얘는 자이 B라는 포인트도 여기에 이렇게 어, 있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럼 이 위치는 어떤 위치를 말하냐면 그 애프터이펙트는 좌표의 위치가 여기 좌측 상단이 0,0이라고 했었죠. 0,0. 그러면 이 B포인트가 여기로 올라가면 이 포인트 B의 위치가 0,0에 가까워지죠. 음, 제가 정확하게 안나서 그러고. 자 그러면 여기가 0,0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행기 자 여기 있는 이 비행기죠. 비행기 자이 비행기의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이 비행기의 포지션 이라는 것도 여기서 그냥 옮겨볼게요. 그럼 얘가 이쪽에 이렇게 가 있게 되면 00이라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이 포인트 B의 포지션이 같은 위치로 이동을 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포지션 b 에 시계 아이콘을 알트 누르고 클릭하면 익스프레션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의 위치를 그대로 이 이름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피크 휩을 통해서 여기 여행, 저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동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따라 다니게 되죠. 이걸 맞추려면 어렵잖아요.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때 우리는 얘가 활짝 더 열려야 되니까 이때 스플릿이라는 값만 높여놓기만 하면 돼요. 한150 이상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열리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전까지는 열리지 않고 그대로 이 색깔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정도 시간까지는 얘가 그대로 가로막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렇죠그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이 솔리드를 잘라버리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컨트롤 시프트 D에서 잘라버린 다음에 얘가 아래쪽에 있는 얘는 그냥 이펙트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이 배경, 이 시간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다가, 어, 여기에서부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열리게, 된다라는 거이렇 kmap, 일러스트 파일 있죠. 자, kmap, 일러스트 파일을 그대로 그냥 새로운 또 컴포션에다 만들어 볼게요. 어, new conf, from selection.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 계속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이 서울, 서울이라는 곳에 타겟 즉 타겟은 그냥 원형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시기였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동그란 원 하나를, 엘리스를 작게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색상, 스트로크에 칼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센터를 좀 맞추는 게 아무래도 편하죠 그러니까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눌러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우선 솔로를 그냥 켜볼게요 그럼 이 원이 처음에는 사이즈가 어, 0이었다가 최종의 모습이 60이 되도록 그러면 키프레임을 주고 키프레임을 이동시키고 처음에는 0 그럼 얘가 이렇게 커지겠죠 음,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키워도 되겠고 자그 다음에 얘가 커지면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또, 트랜스폼, 엘립스가 가지고 있는 오퍼스티에서 여기까지는 100이었다가,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해서 0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는 이 동작으로 만들어진, 어, 이 레이어를, 바로 이 그룹을 복사해도 되고요 레이어를 복사해도 됩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가 이제 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레이어는 어, 잘라 버려야 되겠죠. 잘라 버려야 되겠죠. 자, 이런 건 그냥 레이어를 복사하는 게더 편해요. 왜냐면 하 우리는 시퀀스 작업을 또 바로 하면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쉐입 레이어 1번을 컨트롤 D, 컨트롤 D. 뭐 다섯 개 정도 해 볼까요? 이렇게 5 개.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 소스가 끝나는 시간이 18프레임이죠. 그럼 나는 얘네들이 뭐, 절반 정도가 겹친 다음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네들의 레이어들을 같이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서 시퀀스 하면 되죠. 시퀀스. 조금 나열하면 되니까. 이때 오버랩을 체크해서, 지금 18프레임이니까 뭐 절반? 뭐 9프레임이 겹치도록 하고, 트랜지션은 쓰지 않겠다. 라고, 오케이를 해주면, 얘네들이, 중간중간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뭐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타이밍은 우리가 조절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또 컴포지션으로 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소스들을 다같이 뭐 하나의 패런트를 보고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제 한 가지 기능을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얘네들을 선택한 다음에 어, 또한번프리컴포즈를해 볼게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C죠 컨트롤 시프트 C 여기에다가 타겟이라고 이름을 넣어주고 좌우키를 해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타겟으로 만들어 놓은 컴포션 안으로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얘가 소스는 아주 작은데 얘가 포함이 되어있는 컴포션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이 컴포션의 크기가 클수록 여기에 뭐 소스가 없더라도 아무래도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바깥쪽에 이런 소스 이외에 나머지 부분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컴포션 내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스만큼으로 어이 컴포션을 잘라버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르는 방법은 또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방법으로는 컨트롤 K를 해서 여기에서 이 화면을 어, 프리뷰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위드와 하이트를 줄이면 저기에 맞춰서 이 크기가 변화가 생기는 걸볼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이걸 계속 줄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동작이. 다 끝나는 적당한 크기가 있겠죠 여기 보면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트랜스퍼런스 옆에 자 얘는 이제 Reason of Interest라고 해서 얘를 선택해 놓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영역만큼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래그를 해 놓으면 나머지는 안 보이고 이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Reason of Interest의 크기를 적당히 이렇게 키워줍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영역만큼만 이렇게. 그러면 이 영역 이외에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영역 이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Reason of Interest로 설정을 해놓고 저기 Composition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보면 여기 Crop Compute Reason of Interest 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Crop 저 Composition의 크기를 내가 설정한 이 영역에 맞춰서 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Ctrl K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사이즈가 이렇게 작게 줄어들어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어, 조그마하게 소스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그 소스들은 항상 이렇게 어, 그 소스의 크기만큼 컴포션을 딱 잘라버리는 게 가장 어,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다가 이 컴포션도 지 마찬가지죠. 이더 이상 이 뒤에 있는 시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얘도 내가 이 아웃점, 이 레이어의 아웃점 단축 O 누르면 선택한 레이어의 아웃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키보드 N 누르면 워크 에어리어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트림 컴프를 해주게 되면 딱 이걸로 끝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어,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지도에 가보면 이제 타겟이 여기 있겠죠. 음, 그러면 이 타겟은 이제 서울의 위치에다가 어, 배치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서울이 위치가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제주 쪽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럼 또 하나 복사해서 얘는 이렇게 제주도 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쪽은 이제 좀 이따 나올 거니까 우선 뒤로 좀 밀어놓고 이 폴더 여행해보면 이 비행기 있으니까 또 얘를 여기다가 가져다 놓고 그리고 이 비행기가 지나가야 될 경로와 이제 그 경로를 따라서 트림패스 선도 있어야 되니까 이 비행기가 지나가는 경로는 펜툴로 미리서 그리는 게 좋겠죠 여기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때 클릭 드래그해서 복선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선의 두께만 조금 더 두껍게 그리고 이 비행기의 포지션이 바로 이 선,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경로가 가지고 있는 패스를 복사해야죠 패스 패스. 컨트롤 c 그 다음에 비행기의 포지션에다가 붙여넣기 비행기 그 다음에 플레이하면 이제 이렇게 제이 비행기가 저 선을 따라서 그대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머리의 방향성이 맞지 않고 또 회전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레이어 오른쪽 트랜스폼에 들어가서 음. 여기서 오토 오리엔트 그 다음에 오리엔톨로 패스까지 그 다음에 각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 로테이션을 열어서, 각도만 머리의 방향을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되고, 또이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또 경로, 선이 가지고 있는 이 쉐입에다가, 어, 트림 패스를 추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트림 패스, 엔드가 0, 처음에는 0, 마지막이 100. 그러면 이제, 라인과 함께 이렇게 지나, 하게 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정도 지나갔을 때저 뒤에 있는 선이 따라서 이렇게 사라지도록 그러면 어, 스타트가 출발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스타트가 0이었다가 또 원하는 시간에서 스타트가 100이 되도록 그러면 저 라인이 처음에는 이동하지 않다가 뒤따라서 이렇게 지나오는 것처럼 되는거죠. 어 그리고 뭐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나올 때 비행기가 작아야 되겠죠 크기가 작다가 커졌다가 다시 어, 들어와서 어, 작아지도록 그러면 다시 이제 비행기의 크기만 또 설정하면 되겠죠 자 스케일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어, 0이었다가 진행하면서 100%로 커지게 되고 그리고 100이 쭉 유지가 되다가 뭐이 정도쯤에서 다시 어, 스케일을 그냥 줄여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시간과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있는 스케일 0에서 100으로 만들어진 어, 지금 뭐 15프레임 정도로 만들어져 있죠. 자 얘의 키프레임을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고 마지막을 맞춰놓고요. 키프레임의 위치를 그 다음에 이 키프레임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0이고 100이니까 어,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두 개를 선택해서 오른쪽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타임 리버스라는 걸 하면 키가 바뀌니까 여기까지는 어, 그 키가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줄어드는 건 조금 더 일찍 줄어드는 건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그러면 도착하는 거에 맞춰서 제주도 쪽에 타겟이 또어 보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이제 타겟이 나오고 비행기가 출발하고 해야 되니까 비행기 경로 그 다음에 제주도 타겟들을 한꺼번에 좀 뒤로 위치로 옮겨 놓고요 그럼 처음에는 타겟이 깜빡깜빡 하다가 나타나서 진행하고 또 도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서울과 제주 쪽에 보면 이렇게 말풍선 모양 있죠? 자, 이 말풍선 모양은 펜툴을 이용해서 직접 우리가 그려도 되고 뭐 사각형 도형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도형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사각형 하나를 렉탱글을 하나 만들고 이제 필칼라가 필요하겠죠 스트로크는 필요가 없고요. 음. 자, 그러면 얘만 만들 거니까 이제 솔로를 켜서 얘만 좀 작업을 해볼게요. 뭐 컨트롤 톰, 컨트롤 톰 우선 센터로 옮겨놓고. 자, 우리가 이제 기본 도형들은 이 포인트의 위치를 옮길 수는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 이 렉탱글이라는 도형이 만들어져 있을 때, 이 패스 렉탱글 패스라는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어 컨버트 베이저 패스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도형이 아니고 선으로 바뀌게 돼요. 선. 그럼 선으로 바뀌면 우리가 이제 어, 점의 위치를 자유롭게 옮겨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트 베이저 패스 하게 되면 이제 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속성은 사라지게 되게, 되는 거죠. 뭐, 렉타 탱글 이런 것들은 없어지니까. 그럼 이 패스를 선택해 놓고 이 포인트를 선택해서 줄이고, 줄이고, 음, 얘는 뭐 넓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서 뭐, 포인트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 코너가 좀 라운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너의 라운드를 여기는 펜툴의 컨버트를 이용해서 곡선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어, 이런 라운드가 아니고 그냥 끝만 살짝 라운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어, 이 렉탄글에다가, 레드에서, 라운드 코너라는 걸 추가하면 되죠. 그 다음에 라운드 꺾여 있으니까 라운드 코너의 radius 값을 높여주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추가가 돼야 되죠. 그러면 패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렉탱글 1번이라는 그룹에다가, 음, add에서 폴리스타를 추가하는 거죠. 자, 폴리스타는 다각형과 별모양이 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여기를 폴리곤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포인트 개수는 3개. 그 다음에 어, 크기 조절하고 각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 어이 패스는 우리가 마우스로 직접 옮길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항상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포지션 값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 삼각형이 지금 라운드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이유는 바로 패스와 폴리스타가 있고 그 아래에 라운드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폴리스타 패스를 라운드 코너 아래에다가 이렇게 옮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코너가 라운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풍선 모양을 어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로 서울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 배치 해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서울에 만들어 놓은 이 말풍선하고 텍스트를 저쪽에 제주도 쪽에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텍스트와 쉐입을 어, 또 한번 프리 컴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서울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또이 안에 들어가서 얘를 또 우리가 리즈노브 인터레스트로 이만큼만 새로운 컴포션으로 잘라버리는 게 가장 좋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컴포지션에서 어, 크롭, 콤프, 리즌, 오브, 인터스트 해서 만들어주고. 그러면 다시 탭키를 누르면 상위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솔로를 끈 다음에. 그러면 서울의 위치를 여기에다가 배치를 시켜놓고. 어, 스케일이 조금 크니까 스케일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타겟이 커지는 걸, 이 말풍선의 이 끝부분.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게 여기는 이 앵커, 앵커의 앵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레이어의 어, 스케일 우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들은 스케일이 처음에는 0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43%가 이제 최종이 되겠죠? 그럼 43%를 뒤로 이동시켜 놓고, 처음에는 0이고, 그러면 시간을 이동해서, 처음에는 43보다 더 커지는 뭐한 5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이동해서 43보다 작아지는 뭐한 40% 정도, 좀더 줄여야 되겠네. 한 30%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크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 커졌다 작아졌다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부딪혀서 튕기는 것처럼 한 모션이 만들어지니까, 어, 우리는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키프레임들을 다 선택해서, F9 누르면, Easy, Easy죠? 그러면, 출발과 멈추는 게 부드러워지니까, 훨씬 더 동작이, 이렇게, 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거고. 네. 어,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러면 키프레임을 Alt 누르고 어, 마지막 키프레임을 당겨서 속도를 더 빨리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제 타겟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조금 더 늦게 출발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출발하고 쭉 이동을 해서 그러면 제주도에 또 도착을 하고 타겟이 나올 때쯤 또이 제주라는 이 글자가 또 여기서 보여야 되는 거죠. 어, 제주라는 글자가 그러면 제주라는 글자는 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서울이라는 이 컴포지션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글자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저. 그러면 이 컴포션을 하나 더 복사. 그다음에 얘는 제주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이 컴포션 안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 글자만 제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케이맵에 들어가서 어, 바로 이 제주라는 컴포션을 여기에다 추가하고 대괄호 열림 누르면. 어, 시작하는 위치를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크기 위치를 여기다 조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심축 앵커의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 어, 줘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나서 어, 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 값을 복사 그 다음에 제주의 스케일에다가 어, 붙여넣기만 하면, 같은 동작이, 어, 그대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런 식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여기 만들어 놓은 얘를 복사해서 제주라는 이름을 바꾸고 수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콤포지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소스를 복사해서 수정하면, 얘두 개가 같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서울이었던 걸 제주로 바꾸면 다 제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프로젝트, 즉, 프로젝트 쪽에서 복사를 하고 수정, 소스를 수정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다 됐죠? 서울, 타겟, 제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들이, 어, 좀더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이렇게 하면 또잘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여기 메뉴에다가, 어, 널을 하나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레이어들의 부모가 이제 널이 되도록 해주고, 자, 널의 스케일과 포지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스케일과 포지션의 키를 주고, 어, 크기를 먼저 키우고, 그 다음에 위치를 옮겨서 이 화면에 가득 차도록 포지션을 옮겨서, 기도 키워주고 처음에는 이 모습이었다가 비행기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쭉 변화가 생겨야 되겠죠? 그럼 비행기의 포지션을 여러 가지고 이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자 너를 선택해서 쭉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모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출발을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타겟이 만들어지고 이 비행기가 출발할 때 널도 출발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하고 똑같은 시간을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를 옮겨주면 지금은 이제 보니까 너무 좀 키워놨네요. 자, 이때 중간에서 조금만 줄일게요. 자, 시간을 이동해서 이때 스케일을 살짝만 좀 줄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동했을 때 다시 크기를 키우고 포지션의 위치를 옮기고 자 이렇게만 맞춰놓으면 이제 비행기가 어, 지나가는 것과 함께 이렇게 어, 도착하는 모션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 콤포지션의 결과물이, 어, 조금 전에 만들어놨던 이 비행기가 이렇게 열어주는 이 곳에 들어가 보면 이제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방금 만들었던 K맵이라는 소스가 이때부터 이제 보이면 되는 거겠죠. 열리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근데 이제 지금 만들어놓은 얘가 어, 처음부터 이런 서울의 동작이 있어버리니까 조금 저기에 갔을 때안 어울리죠. 안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레이어들 K맵을 제외한 모든 레이어들을 살짝 뒤로 옮기면 됩니다. 조금 더 늦게 보이도록 그러면 어, 지도가 먼저 쭉 보이다가 이제 타겟이 보이고 전체적인 시간이 옮겨지는 게 되겠죠. 탭키를 누르면 또 상위 컴포지션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어느 정도 열릴 때까지는 안 보이다가 어, 보이게 되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밍을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면서 나오는 이 장면 전환.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를 더 만들어서 저 장면 전환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N 설정 하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동그란 원을 하나, 어, 만들어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엘립스 하나를, 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할트 홈, 컨트롤 홈. 저 센터를 맞추고요. 어, 그 다음에 스트로크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은. 필 칼라는 필요가 없고 그리고 처음에 크기는 좀 작게 사이즈를 줄여서 이때 이 가운데가 어, 막히도록 사이즈를 조절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트림 패스를 이용해서 선이 그려지도록 해야죠 자 패스에다가 어, add에서 트림 패스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가 0이었다가, 원하는 시간, 뭐한 20프레임 정도 해보죠. 20프레임 정도 이동해서, 엔드가 100이 되도록.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이 어, 그려지겠죠. 자, 이때 끝이 라운드가 되도록 하려면, 어, 스트로크라는 메뉴에서, 라인 캡 부분을 라운드 캡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또 얘가 이 스트로크의 굵기가 처음에는 없다가 점점점 커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얘도 마찬가지 시간은 0 프레임에서 그러면 스트로크의 위드 값 스트로크의 위드 값을 가지고 이제 키프레임을 줄게요 이제 저는 마지막이 40이니까 어,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어, 뒤로 이동을 시켜서 영 프레임은 0이 되도록. 그러면 같은 시간에 커지면서 어, 이렇게 동작이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동작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어,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효과가.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복사 복사 해가면서 어, 계속 작업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 즉 얘가 동작이 다 끝나 있는 시간에서 이제 두께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럼 키프레임도 이 시간에서만 수정이 되면 되겠죠. 처음에는 어, 0이고 그쵸? 그러면 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 U 누르면 이제 키프레임이 어, 열려있는 애들만 나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가지 필요한 게이 레이어에서 이 사이즈가 또 하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즈도 우리가 이제 키프레임만 열어서 보기 편하도록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20프레임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서 그냥 키프레임 하나만 있어도 돼요 얘는 수정만 할 거니까 자그 다음에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 U 누르면 이렇게 사이즈 그 다음에 트림패스 엔드 스트로크 위드가 보이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D 그 다음에 열려있는 애를 그냥 수정해도 되는 거죠. 음. 즉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그냥 수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키우고 스트로크의 위드를 조절하고 다시 사이즈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자, 스트로크의 색상을 불규칙하게 그냥 바꾸고 그러면 또 얘를 또 복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래에 있는 애를 크기를 먼저 조절해 놓고 두께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이즈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또 복사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뭐 이런식으로 바로 사용을 해도 되겠죠? 응.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어, 나타나도록 작업을 할거예요 그러니까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어있는 자 20프레임까지 이 레이어들을 자르는거죠. 그런 다음에 순서는 저 위에서부터니까 그냥 컨트롤 A 하면 되죠. 전체 선택. 그리고 얘네들을 오른쪽 클릭해서, 어,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시퀀스. 그 다음에 20프레임인데 우리는 뭐 절반 정도만 겹치게, 자, 오버랩 체크하고, 어, 10프레임이 겹치도록. 트랜지션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o k 를 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보시는 것처럼,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는거죠. 음. 마지막까지 계속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 마지막 시간으로 이동해서 Alt와 대가로 어, 닫힘을 눌러서 얘네들이 끝까지 남아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처음에는 색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매트가 돼서 이 마지막 로고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콤포지션 2번 얘는 이제 매트 소스 링링 뭐링 소스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 처음에 우리가 작업했던 최종 결과물의 위치로 와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주까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타겟이 나타날 때쯤에서 여기 있는 이링 소스가 여기에서 이제 보여야 되겠죠. 시간이 좀 짧으니까 컨트롤 K에서 시간을 좀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 이때 얘가 조금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죠? 그래서 속도를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저 안에 다시 들어가서 얘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이 소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어, 타임에 스트레치를 가지고 조절해도 되는 거죠? 타임 스트레치. 그래서 이거 가 10초짜리가 되어있는데 어뭐 저는 한 6초 정도로 이제 전체 시간이니까 한 6초 정도로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 빨라지게 되죠 조금 더 일찍 나와야 될것 같고 좀더 줄여도 될것 같네요 저는 한 5초 정도 해볼게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줄여서 좀더 일찍 출발하고 타겟이 다 사라지기 전에 나오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나타날 때쯤에서 또 여기서 에 이제 하얀색으로 돼 있는 것들을 또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건 그냥 여기 있는 링 소스 있죠? 이 컴포지션을 그대로 복사해도 됩니다. 컨트롤 D 그 다음에 얘네들의 색상을 완전히 그냥 하얀색으로만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이 이펙트에서 어, 필이라는 걸 사용해도 된다고 했었죠. 음, 그래서 이펙트에서 필 그래서 필이라는 이펙트를 너희한테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컬러를 그냥 하얀색으로 그리고 좀더 늦게 출발하면 되는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컬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 나타나고, 이제 이 타이밍을 또 맞춰야 되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나타날 때쯤 나타나, 고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얘가 어느 정도 또 하얀색이 막 채워질 때쯤 또 사라지는, 그러면 사라지면서 뭐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고가 보여야 됩니다 로고. 얘를 선택해놓고 오른쪽 음, New Conf From Selection 어, 이때 이렇게 소스를 가져왔더니 컴포션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 컨트롤 K에서 다시 컴포션의 크기를 맞추면 되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어, 스케일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배경 색상도 원하는 컬러로 좀 넣어주면 되겠죠. 이때는 솔리드를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Y. 그래서 좀더좋아졌 이렇게. 자, 이렇게 배경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종 콤포션으로 와서 방금 만든 콤포션을 여기에다가 또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이제 방금 만들어놨던 소스가 또 하나 필요합니다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소스를 또 하나 복사해서 이 로고 위에다 올려놓고 그럼 이 로고가 얘가 위에서 나타나는 이 영역에서만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를 선택하고 여기서 알파 매트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나오고 나오고 그러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타이밍을 좀더 얘네들도 땡겨줘야 되겠죠 그럼 컬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트 작업이 돼서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 쉐입을 이용한 그, 장면, 전환 효과. 저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저장해 놨다가 또 다른 곳에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작업해 보세요.